음, 얇게 쓰니까 이런 맛이 있는구나이 <웃음> 위치만. <웃음> 매운 거 골라졌지? 아니? <웃음> 네. 안녕하세요. 노현동 장사꾼 송광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좀 전에 태원도 암소갈비를 갔다가 줄이 너무 많이 써있어서 조금 이따 가려고 저 네, 그 바닷가에 잠깐 왔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를 왜 제가 굳이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가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로 다이아몬드 칼집을 냈어요 소고기에. 어이 사장님이 60년대에 이제 그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60년대에는 우리나라 그 소들이 그 사료를 먹지 않고 풀을 먹었기 때문에 살 자체가 되게 찔겼답니다그 살을 찔기지 않게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칼집을 내기 시작한 집입니다 첫번째 특징은 칼집을 냈다는 점이고 두번째 특징은 노쇠불판을 최초로 제작해서 쓴 집입니다 세번째 된장찌개에 갈비에 때를 넣어서 푹 끓여서 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된장찌개가 훨씬 더 맛있는 집이에요. 네 번째, 여기 마지막에 밥 먹고 나서 감자차리를 어 불고기처럼 끓여서 먹을 수 있게 주는 집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모여서 해운대 암소갈까 유명해지고 오늘도 제가 가서 봤는데 줄릴로자자러런 해운대 암소갈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꼭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어 물론 그 점심때 가야지 생갈비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일요일 점심때라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생갈비 먹고 다 올라가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조금 일찍 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쳤더니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생갈비는 못먹겠다 싶어서 여기 그 용도에 와서 편한사람 먹고 그리고 다시 가서 편안하게 양념갈비더라도 먹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먹고 다시 갈겁니다 어 나왔네 이거 이거 검은거 먹어도 <웃음> 되는데 괜찮아괜찮아 나쁜거 아니거든 선교여기 바로 딴거죠? 금방 땅을 치자 먹어봐면 되게 맛있게 돼아 어, 감사합니다 다행만원잘 네, 먹을게요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앞에서? 아니야발 앞에 서 잠깐 초점이 안 맞아 야손재는 진짜 맛있다 비 온다 비와 나 빨리 먹고 가자 <웃음> 칼집 내는 게잘 보이는데, 음. 저희가 올 때마다 매번 양념갈비는안 먹고 생갈비를 먹었는데, 오늘 양념갈비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음. 이 집의 특징, 칼집 내는 거, 칼집 내는 걸 알려드렸고, 이 집의 특징, 예전에 노쇠였던 것 같은데, 이게 노쇠가 발에서 이제 이런 색깔이 나는구나. 노쇠불판에다가 숯불, 이 집만의 특징이고 격자무늬에 칼집을 낸게이 집만의 특징이고 너무 무워서 어. 일하시는 분들없 엄청 힘들어네 음. 근데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좀 털린 부분이긴 해 아닌데? 어, 아니, 뭐 아니, 아기 올리세요 나보고 올리나니 어, 이거 원래 우리가 올리는 거야? 아니, 바뀌었나 보다 아, 양념 가지는 안녕하세려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연장> 시켰네? 어, <놀람> 시켰어요. 원래 불고기 할때 요런 분간에 추가가 밑에 국물. 그렇 원래 불고기 국물 아니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막 후기 없어졌어요. 그치 옛날에는 다, 일도끝내 다 구워졌는데, 어. 음. 생갈비만 왜냐하면 달라붙어 먹고... 음. 이건 안달라붙고 기름도 있어.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 같은데... 응, 먹어도 돼. 응. 그러면 갈비뼈는 음. 생갈비뼈로 남은 걸로 넣어주나? 그런가봐. 어. 물론 그거죠. 음. 맛은 똑같이 뭐옛데레는그 음. 고기만의 그 맛을 먹었는데 양념갈비는 진짜 갈비먹는 것 같아요 일반 양념갈비 젊은 친구들양념갈비를더 좋아할 수도 어, 있잖아 음. 오빠 팬이라고, 유튜브 팬이라고 삼촌 같었 응? 강오가서 오빠 팬이라고 좀좀전해 달라고 하고 아무튼 명함도 줬대. 황소고집이라고 고깃집 하는 사람 같대. 근데 가 봤을 때 옛날부터 계속 이거를 조심히 왔잖아요. 이게 이 놋쇠 불판의단점이 금방 달라붙어요 금방 달라붙기 때문에 하는 매번 갖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쇠불판을 쓸지 안 쓸지 앞으로도 많이 이제 고민 중입니다. 아,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소고기의 노쇠불판을 여기는 쓰고 있지만 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은 양념에서 기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양념이 빠지기 때문에 숯이 화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장사하고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아요이다 죽어서 제가 불, 불, 불을 다시 지피고 있는요 불판 자체가 양념 때문에 지금 다 타잖아 양념이니까 이게 사는 거야 한번 갈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지 이내릴까요 네? 그내릴게요네냉장고그그 올려달라고 해. 그니여그그거 감자살이. 감자살이. 감자살이 좀 시키시지? <웃음> 아까 시켰는데 이모가 못 들은 거예요. 진짜예요? 네. 나는 아까 밥. 뚝배기도 오자마자 시켰다는데. 저희는 밥은 내 시켜. 밥도 돼! 사가잘 되면 이런, 이런 어, 를 그러니까. 한다니까, 진짜. 딸기 뱀 빼고 싶어가지고 귀찮아서. 이 집의 장점이 불판 장점이고 감자살이 장점이고 된장찌개에 뼈 넣어서 해 주는 게 장점이고 고기 자체를 다이아몬드식으로 칼집을 내서 장점인데 단점이 아예 한 방을 죽여버리네요 이야. 안 그래도 요즘 저희가 이 집을 좋아해서 계속 추천을 많이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말들이 많아요 블로그에 오늘 제가 또 겪어보니까 더 느끼겠네요 요즘 이 집이 불친절해서 떠오르는 집이 있습니다 거대갈비라고 이 집이 워낙 불친절 하니까 그 집이 떠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저녁 때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때는 감자가 완전히 푹 익어서 완전히 정성들에서 끓여나왔는데 감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 이제 정성의 차이고 친절의 차이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 차인데 여기는 이제 손님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런 부분들이 태색이 되고 일부러 불 위에 올려서 끓여주고 손님이 많으면 아줌마들이 지치기도 해요 사실 장사하면은 근데 그거 이제 주인하기 나름입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의 장점을 완전히 오늘 죽여버 아, 나도 장사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네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장사하다보면 해운대 암소갈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더라고요 저희 옆 테이블도 서버 하시는 분한테 좀 짜증이 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옆 테이블에서 나가면서 안그래도 한마디 를 하고 나갔대요 아줌마 문제가 있는데 옆에 유튜브 찍으시는 분도 화가 나서 찍고 계시다 나도 화가 난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해운대 암소갈비 사장님이 저희가 다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왜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누가 뭐 어떻게 했냐 그리고 무슨 불편한 점이 있었냐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아 그래서 뭐 상세하게 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게는 끊임없이 관리해요 그리고 직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은 가게 분위기가 다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아까 화가 나기도 했었고 같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도 저희도 기분 좋게 먹으러 왔는데 기분 다 망치고 먹다보니까 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집은 마지막에 된장찌개를 꼭 먹어야 되는데 설명은 아무 데도 안 해준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먹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서버분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알고 봤더니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먹고 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너무 티가 났고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이 판단이 들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화를 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분도 그 화가 나서 나가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주인분이 그래도 캐치를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참만 다행입니다 장사하는데 참 중요해요 직원 하나가 물을 다 흐릴 수도 있고 직원 하나가 손님들 다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이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해운대 암소갈비에 불판에 대해서 이 집이 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조업분한 사람 서버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손이 없다고 그 서버분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톤내지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일손이 없는 게 낫습니다 혼내고 뭐라고 했을 때 고쳐지면 문제가 안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서버분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항상 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해운대 암소갈비 제가 이제 숙소와서 편안하게 찍네요. 아까부터 계속 옆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자 오늘은 해운대 암소갈비 불판에 대해서 해운대 암소갈비 왜 잘될 수 있는지 해운대 암소갈비의 문제점 요 세가지를 짚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